이지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과 있었다 없었다 뭐 논란도 있지만 국민께서 충분히 판단하실리라고 봅니다.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유전무죄, 무전유죄가 아니고 누구나 법업에서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두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의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. 노동산권을 앞으로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또문호조 경영 방침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동안 노동산권을 제약받아왔던 노동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.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문제나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. 이재영 부회장의 약속은 이인영 전 원내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새 시대로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데 새 시대로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라도 후속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